안녕하세요 다이너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문의 상자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기존의 금상자와 좀 유사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금상자하고 좀 유사한 아이템인데 샤글레 레이드에서 어, 샤크라 글렌 레이나를 잡으면 은 일정 확률로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금상자랑 좀 다른 점은 금상자는 거불인데 요거는 거래 가능 상태라서 상자 자체가 경매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더라고요 개당 한 80골드? 90골드 정도의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열수 있는 열쇠는 어, 금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개로 이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캐시로 팔아요 룰루 상점에서 이제 두뇌 열쇠 200원에 팔거든요. 두뇌 열쇠 꾸러미 이렇게 해서 6,000원에 상자 30개랑 열쇠 30개 이렇게 해서도 팔고 이건 한 번만 구입할 수 있고요. 아키페스도 있어요. 아키페스도 생겼는데 이 두뇌 은빛 패스라고 해가지고 11월 24일까지만 어 진행할 수 있는 일반형 아키패스도 생겼고요. 열쇠랑 상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금상자는 이제 사용 기간이 없잖아요. 근데 두뇌 상자는 11월 24일까지 사용을 안 하면 은 팔로스 결정 두 개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뭐 팔로스 결정을 각 많이 이제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 상자를 사두고 존버를 하면은 어, 팔로스 결정으로 습득할 수있고요 어, 그래서 루루상점에서 6,000원 주고 이 두뇌 열쇠 구램을 제가 샀어요. 이게 왜 샀냐면 <웃음> 세력창에서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게 안 좋은 것만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저도 열어보고 싶어서 샀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상자 30개 어, 열쇠 30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 금상자랑 되게 유사하네요 금상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금상자도 연속으로 계속 열다 보면 이제 좀 좋은 게뜰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두뇌상자도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열면 좋은 게좀뜰 확률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자 그럼 템창을 좀 비웁시다 자 템창을 좀 비웠어요 30개 넘게 있으면 괜찮겠지? 자 여기서 골프 강도 뜬다 그러고요. 어, 되게 좋은 게 많이 뜬다고 하는데 어, 과연 뜰까요? 30개로 연속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어. 두뇌 은빛 상자가 계속 나오네. 어, 뭐야. 돌 조각 하나 나왔고요. <웃음> 쓰레기 돌조각 나왔고, 어, 나차지 증표 7개짜리 하나 나왔고, 자, 우선, 잠긴 걸 열었을 때는, 두의 은빛상자 28개랑, 이 행운의 돌조각, 요거 3개짜리랑 증표 7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은빛상자를 이제 열면은, 기본적으로 팔로스 결정 1개에서 2개가 나오고요. 어 이제 햇빛 연마제 달빛 연마제가 이제 100% 추가로 획득이 되고 3% 확률로 신비로운 행돌 그리고 어그로아 수집 365일짜리도 있네요 어 이거 괜찮다 저 매번 사는 거 귀찮았는 어 외형재료 백조의 춤 흑조의 춤 기적행돌 볼프강 종족 변신 비약 365일짜리 자, <웃음> 어, 자 볼프강 난볼프강이 나오면은 이벤트 할 거예요 어 볼프강 나오면은 이벤트 할 거고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연마제어 해피 연마제. 달비 연마제. 어 해피 해피 연마제. 해 해피 연마제. 달비 연마제. 어 음... 아니아니 아직 20개나 남았어 20개나 남았어 우선 팔로스 결정은 한 개씩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 팔로스 결정 이것도 창고에 넣어둘 걸몇개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근데 하나 깔때 그냥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거의 하나씩 나오네 팔로스 결정 어? 어? 어? 어. 행돌! 행돌! 행돌 하나 나왔어 행돌 하나! 행돌! 행돌 하나! 자아개인데 볼프.. 볼프강은 여덟 <웃음> 개 남았는데? 아 3% 확률이 엄청났구나 안 뜨네 아 적으로 맞나? 이이 정도로 안 되나? <웃음> 어, 나 그래도 행돌 하나는 건졌어요. 자, 행, 행돌 그래도 포장된 게 7,000원이니까 이거는 귀속된 거라고 해서 절반가격하면 3,000원. 어, 행돌은 어차피 많이 쓰니까. 그래도 행돌 하나 건졌네요. 아, 이고나 행돌이랑 돌주가. 좋은... <웃음> 어, 나 차시 어, 요 7개나. 요 개나 그러면 28개나. <웃음> 어 이렇게 나왔어요 햇빛 연마제 9개, 달빛 연마제 19개, 팔로스 결정 28개 그리고 신비로운 행운의 돌 하나, 돌조각 3개, 나차시 증표 7개 <웃음> 이거 솔직히 달빛 연마제랑 햇빛 연마제는 쓸모가 없는 거고 팔로스 결정 28개 아... 뭐 근데 어... 아네 어, 둔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도 뭐 어쨌든 컨텐츠 중에 하나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기존에 있는 금상자는 좀 <웃음> 어떻게 개편 좀 해주고 어, 저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금상자가 쓰레기로 전락해버려서 그것도 조금 손봐줬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론은 도박은 해롭습니다 여러분